육신문에 대한 내용을 볼 차례입니다. 음.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인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 안이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신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 와 함께 증거 하셨 느니라. 아멘. <웃음> 지난 시간 에160문 그 <웃음> 문단 만읽고 이제 수업 했 는데요. 아무튼 160문답은 듣는 자들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150문답은 이제 전하는 자의 그 태도가 나오는 건데 마지막으로는 그 성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그건덕을 위해서 그렇게 그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회개와 건덕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은 무슨 주제를 강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러고 뭘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인격과 사역이 이것이다. 이것을 받든지 거부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자를 회개하게 하고 심판받을 자 심판받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한 그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항상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니까, 그걸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빛나는 게 자생적으로 우리가 빛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달과 같은 존재인데, 주님께 받은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웃음> 하나님이 참 이게 우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이, 이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이게 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10만 광년이라는데 10만 광년, 10 10만 년 동안 빛이 지구 일곱 바퀴 반 도는 그 빛이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데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라고 합니다. 안드로메다인데 그거는 22만 광년이래요. 그런 폭, 폭이. 근데 이, 우리 태양계하고 거리는 250만 년반 광년. 근데 그게, 그런 안드로메다도 굉장히 크지만 두배 이상 큰데, 그런 것보다 더큰 것이 우주의꽉차이고 끝을 몰라요. 지금 최고로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그 극히 일부만 보는, 보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말이지, 그걸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생, 이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이 우주 공간에서 생명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웃음> 이, 이 안에서, 그 아드님의 그 생명으로, 그 크신 아드님의 생명으로, 우리 이, 이 진짜 미물만도 못하고 만물의 찢기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존재인데, 아드님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받들, 그거 증거하는 일도 영광이고요, 그걸 받아서 누리는 것도 영광이에요. 엄청난 영광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그 말씀을 뭐 어지럽게 혼잡하게 전하지 않, 않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회개 구원 건덕을 위해서 내가 만물의 찌기같이 되는 거를 그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는, 아까 그 히브리서 2장에도 보지만, 그큰 구원을 등안히 여기면, 우리 살아있는 날도 신앙은 현재예요 항상. 신앙은 과거를 과거를 우리가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현재예, 현재. 오늘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내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오늘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현재적 천국에 없는 사람이 미래적 천국을 들어간다. 거짓말이죠. 이 진짜 주님이 지금 말씀과 성신으로 지 현재를 다스리고 계신데. 그걸 안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 완전한 세계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그 영광의 세계는 이 태양빛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 눈이 다 고장이 날 판인데 그 영광의 주님 이 세상에 그 빛나는 별들, 별들을 다 만드신 그 영광의 주님을 뵈면 그냥 보면 죽잖아요 그리토 안에서 우리가 참 감격스러운 일인 거죠. 그.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분을 의뢰해서 전해야 되고. 그분을 말씀을 받는 사람도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예,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해. 어떤 청교도 학자는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거, 밥 먹을 때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애들이 혹, 이제, 밥 먹을 때 좋을 수 있어요, 애들만. 너무 애들이 고단하니까. 근데 어른이 밥 먹을 때 좋은 사람은 없어요. 특히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사람은 절대 없어.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예, 송이 꿀처럼, 단, 단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 말씀을 아, 뭐 뮤두고처럼 살 수도 있겠죠 어쩌다 한 번은 근데 늘 자는 거는 문제고, 그니까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책망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책에서 아주 그냥 깜짝 놀랐는데, 어 이거 조금 좋은다고 굉장히 책망하셨네. 그니까 우리가 그만큼 말씀 앞에 참 경건한 태도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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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묵상하며 함께 이야기하고 그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자기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게 들을 때 그리고 그걸 또외 외적으로 옮길 때 그런 세 가지 두 가지 전부 다섯 가지인데 그렇게 예. 음, 네. 말씀을 말씀이 전파될 때취하는 취하는 태도가 이제 처음 세 번째 세세 세 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에, 이제 태도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진리를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어,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자기 삶에서 열매를 맺. <웃음> 여기 준비된 마음은 그. 우리가 베리아교의 성도들이 그 간절한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원어로 같아요. 사실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함첫 번째 내용부터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취해야 하는 첫 번째 퇴도를 살피겠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듣는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아. <웃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나는 거죠. 네. <웃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리히브리서 2장 1절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여기 더욱 간절히 삼가라는 표현은 결국 우리 마음을 다 쏟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내 마음이 요즘은 뭐 이제 뇌과학자들은 뇌가 마음이다, 뭐. 아니다 뇌사자도 이게 그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은 심장이다. 심장이 뛰면 마음이 유기적이에요 사실은. 몸은 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 기울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웃음> 우리가 들은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면 당연히 들을 때에도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들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듣는 말씀의 내용 때문이고 그와 아울러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구속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소홀이 대해서는, 진짜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그 나오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려고 입을 봉했더니,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고, 예? 그, 예. 그런, 그런, 그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주. 함을 다 쏟아져.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안에 참다운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한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참다운 기쁨, 즐거움, 의희락 평강 뭐다 있는 거죠, 거기. 예. 그 사랑이 다 있고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은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절 처음에 선지자는 그런므로 하면서 더욱 간절히 삼가라 하는데 이그런므로라는 표현은 선지자가 히브리스 1장에서 전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1장은 크게 1절로 3절, 4절로 14절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토께서 얼마나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난가 이것이 1절로 3절에 나오고 4절로 14절에서는 그리토께서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나신가 그리토를 전하는데 구약 선지자와 비교해서 천사가 비, 또 천사와 비교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천사를 통하여 계시를 선지자에게 전달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받았거든. <웃음>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에... 대가가 있는 거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곧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에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들로 말씀하셨죠 맨 마지막 날에 이제 아들로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의 선자는 1장 내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도이시며 하나님이신 사실을 들어서 아들로 말씀하신 교훈이 우리에게 중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에, 역설을 합니다. <웃음> 가령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은 먼저 예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건 그러니까 장조 때부터 구속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자기비하 승귀까지 다 아우르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세계 역사가 다 이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종말의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곧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제2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대주제로서 섭리하시는데 그분이 그리토로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만유의 후사로 계십니다. 선지자는 시브리서의 1장 4절로 14절에서 이 내용을 더 전개합니다 그리토는 성부께서 내 아들이라 하신 분이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중보자로서 아름다운 기억을 얻으셨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는 하나, 그리토께서 마다들로서 세상에 다시 들어가신 사실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낮아지셨으니까 높아지신 거죠요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라는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다시 들어가실 때 라는 뜻입니다 여기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이 지금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는 그그 그 말은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시는 그리스도를 장차 오는 세상이 있는 하늘에 다시 들어오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그 전에 그 말씀 드렸는데 메리디스 클라인이 이중 구조설을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구조하고 보이지 않는 구조가 이제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개아시의 눈을 열어서 바로 그 천군들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뭐 헛고본 게 아니잖아요. 그사람 육안으로 볼수 없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육안으로 볼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음. 어떻게 육안으로 볼수 없는 걸 우리가 봅니까? 그 주님이 아니면, 그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게 아니면 볼수 없어요. 음. 예. 음.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편지하심이나, 그, 어 이런 것들을 멀리 하나님이 뭐, 보는데 이렇게 승천하셨다고 해서 나하고 멀리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이제 주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그하나님그 이성 1인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간극은 아주 바로 종이장 한장 차이예요 사실은 바로 붙어있는거죠 우리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신 줄 알고 삼층천하면 여기하고 먼먼 곳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거길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그그 그 너무 그 신비한 일이라 그걸 다말 옮길 수 없다 그아이 사람이 이 육신을 가지고요 대기권 조금 한만 미터만 올라가도 공기가 심박해서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일반 그 이교도들 라마승들 있잖아요. 그 티베 고원에서 저 뉴욕에서 있는 일을 내다본다고요. 이교도들의 그그 그 그 그런 신비한 능력 이 인간에게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참 우리가 알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일 이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그 보지 못하지만 그그 어그 실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처럼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 없 없는 거죠. 이 좋은 세상 먹을 거안안 안 먹고 자기를 결제해 가면서 그 시간도 아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미친 짓 아니에요. 그게 없다면 그게 우리에게 천국이 없고 그런 그런 것이 실상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죠. 네.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보면, 우리, 그런 게 없으면, 우리의 모든 건다 헛것이다. 근데 그게 실제거든요. 이게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자라는 말 아니에요. 장차 백년, 뭐, 몇백년 몇 뒤에, 뭐, 몇천 년 뒤에 있을 일을, 뭐, 다, 그 내다보고, 그 일을 예언한 거잖아요. 이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우리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인데, 근데 그런 분명한 증거가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마지막 날의 아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예언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그다 실제예요. 근데 그런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단순히 그냥 관념으로나 신비하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 말. 그 실재인데 그걸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앞에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그 그걸 다 팔아 먹을 수 있겠냐 이 말. 진짜 그분을 만났다면. <웃음> 이 사실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토는 하늘의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마음대로 쓰십니다. 이 내용이 사실상 1장 4절로 14절에 강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무시느니라 하셨을 때구약시대 천사들이 하나,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뛰어난 이름을 지녔습니다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들을 종으로 쓰시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거잖아요 구속의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이 2절로 3절과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조금 더 발전된 내용으로 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브리스 2장 그리고 또 2장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고하 표현과 관련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특별히 2절에 그리도와 관련해서 사용된 후사라는 표현 2담니다이 절에 그리토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만유의 후사가 되셨는데 그 후사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2장 1절 바로 앞에 곧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어들 후사들을 위하여 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기 구원어들 후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가... 그리스도도 자기를 낮추시고 고난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당연히 그 전철을 밟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그야말로... 어. 그냥 곁다리를 껴서 가는 거죠. 우리는 그걸 완전하게 후사로서 뭘할 수가 없는데, 그리토께서 그, 우리, 우리의 완전한 그 후사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그 후사를 힘입어서 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노, 그, 그런 것들이 놀란 놀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그리토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결코 저주가 아니라 영광이다, 기쁨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거죠. 강단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오직 그리토를 전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몸된 지체가 되고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 충만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약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 복된 소식 외에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게 있을 수 있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둘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구원에 이 말씀에 우리 구원이 달려 있고 우리의 전부가 이 말씀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회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이 이 말씀에 쏟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강연을 듣는 게 아니에요. 좋은 뭐 건강 뭐 재물에 대한 강연을 듣고 무슨 한시적으로 쓸 건강이나 무슨 치유나 이런 정도의 그그 그 주제 그 모임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태만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고. 천리 밖에 가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멀리서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천리길을 나서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06년도, 7년도 대부흥운동이 원산 대부흥 이후에 이제 평양 대부흥이 오는데 그그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오는데 그때 말이죠 캐나리 보포침쌀 요만큼 싸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몇십 리를 걸어서 와서 사경에 참석하고 그랬어요. 그 한국 초대 교회사를 본부로 지금 중국도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도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북한에서 중국 연변이나 이제 이런 데서 그저 전도 받아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갖고 들어갔다는 10년이에요 딱 가지고 있는 소지한 죄가 10년 그러니까 어디에다 소지하냐면 외워 가지고 와요다 외워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 주려고 이 말씀을 전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한테 희망이 없으니까 내 가족들이 죽으니까 천국을 못 가니까 그래서 그걸 외워 가지고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인가? 그, 그, 유튜브에 그,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을 바꿨대요, 보니까. 1907, 1907 교회인가? 그걸 바꿨어요. 1900, 평양 대부분 그걸 생각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북한 선교사들 저기,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 중국으로 돈 벌러 나왔다가, 돈, 돈 벌러 나왔는데, 이제 그냥 성경 배우라고 그러면 안 배우니까, 일당을 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제 성교사들이 일당을 줘요.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돈을 뭐, 한 3년? 이, 거기서 일당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 학교 수준이죠. 그래가한 3년, 제, 저 아는 목사님, 합신 목사님이 두번 다녀오셨는데, 저도 한번 가보자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그걸 갈 기회를 못 잡아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거기 가면, 그, 그분들이 이제, 그, 그, 돈 받고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안, 이 자유의, 세상이 얼마나 더 자유가 좋은지 아, 아는 거잖아요. 진짜 자유를 알게 됐으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억압이잖아요. 그런데도 간다니까요.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서. 이게 뭐한 2천만 원을 3년에 모은다고 치면 그게 자기 고향에 가려면 검문서마다 털린답니다. 그래갖고 10분의 1 남는데 한 200만 원 남는데요. 그돈 가지고 그래도 그게 그 고향에 가면 큰 돈이라 근데 그그 그, 그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자칫 저 저기, 저기 설 믿는 사람들한테 걸리면 또 순교하고 기꺼이 순교하는 이건 그러니까, 어그 그 진짜 이게 우리가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그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네. 천리길을 나서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천리길을 나서려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까? 조금 미비한 것 때문에 가던 길을 중단하고 돌아와야 한다면 얼마나 낙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일이 천리길을 떠나는 일보다 못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천리길을 가 걸어 가야 할 만한 그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여주에 그 여백서원이라고 괴테 전문가가 있어요. 괴테 금메달을 따신. 거기 그 이제 그 양반이.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 여는데 그그거 그 와서 교제하고 말을 들으려고 그 일반적인 진리인데 상대적인 진리고 한시적인 진리인데 그걸 들으려고 천리길도뭘다 하지 않고 애들 다 데리고 와요 어, 먹을 거뭐다 싸가지고 그 어, 그러거든요 그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 그 전에 바아 얘기도 했죠 바아바가그그 그 음악 선생 그 북스테 북스테우테라고 그, 그 바아의 고향이 그 루터의 고향하고 같습니다 아이제나라고그거기 중부 아래 정도 되는데 거기서 뤼이벡이라고그그 그 음악가가 자기가 존 존경하는 음악가가 있는 데가 뤼이벡이라고저 북해 끝이에요. 거기를 그 휴가를 내한달 휴가를 내서 갔는데 그걸 더 배우려고 갔다 돌아온 게늑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렸죠. 이쪽에 이제 오케스트라 <웃음> 그 책임 맡고 있었는데 그만큼 그 음악 하나 그 배우려고 말이지 그그먼 길을 가가지고 그랬어요. 어, 바 같은 인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뭐 오늘 뭐 들면 또 내일 듣지 뭐뭐 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또 이게 준비된 마음이 아니고 이게 준비된 마음은 말이죠 이게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야만 내가 살수 있다고 이런 심정을 가져야지 그 그게 준비된 마음 한가하면 아상이 살아있고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들어옵니다. 뿌리를 못 내립니다. 말씀. 말씀을 깨닫는 일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성신께 달려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조금만 배우면 알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나 조금만 힘쓰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들으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 여기서 못 들으면 뭐또 나중에 그 저기 녹음한 것도 듣지 뭐. 이런, 이런 마음에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웃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보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에, 받음이니 에,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아니면 내가 거듭날 수도 없고 거듭난 그 생명을 살치울 수도 없어요 말씀이 아니 음. 우리가 강단에서 듣는 복음의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며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 그런 능력. 이게 우리를 그냥 건져내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살아 있는 날 동안 같아지는 그 정서를 누리게 했는데 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로운 상태에. 이리는걸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우리 핑계지 못해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 냈다 그런 역할을 한 걸로도 모순다이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그할수 밖에 없는 내적 동기가 있는 거고 그걸 하고 나서도 어 돌려야 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한걸 가지고 주님 앞에 쓸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못 받습니다 음. 절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만 능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 작용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사람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이 복음은 이 복음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현실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것이며 어떻게 그리토를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그게 되겠어요? 이 성신이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진리로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400년, 500년이 지나고 아니면 2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진리 아니에요. 성신이 깨우치신 거니까. 한 시대에만 풍미하는 그런 사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땅의 사상이지. 하늘의 사상, 하늘의 지혜는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벗어, 벗어버릴 수 없고 사람 스스로에게 있는 그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올 때 기도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받은 것들이 영광이 될수 있어요, 기쁨이 되고. 왜냐하면 치유의 치유의 과정이니까. 이게 또또또 또 들리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게 이제 치유가 안 되죠.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게다가 어떻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똑같은 한나 사람에 불과한 목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주제를 앞서도 배웠습니다만 그러나 이 일은 부활하신 그리토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게 성신을 통해서 성경을 아는 거지. 내 이성으로 아는. 최종적인 권위는 말씀과 성신이에요. 그 베레아 성도들이 칭찬받은 게 그거거든요. 사도도 성신, 그 사도가 뭐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아시아로 가려다가 다 막혔어.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 걸 환상으로 보고, 야, 이게 성신이 깨우쳐 주신 거다 하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그 일을 했잖아요. 이전에는 막혀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근심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음, 그, 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사모드르에, 예, 사모 드라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로 해서 에빌리포로 와가지고 또 테살로니가로 와서 지금 베리아로 왔. 근데 갔는데 거기 꼭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거기 서야 될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신이 다 하시는 걸 사도도 그걸 의지해서 전하고 듣는 사람들도 그걸 그렇게 듣는 거걸 그렇게 해서. 전혀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 다 나타나는 거아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매주일 예배에 가면 자동적으로 복음이 강단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성, 똑똑한 종교적 천재들이 많은데,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글들 보면, 철학, 철학을 덧입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깊이가 있고.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네. 알맹이가 없다. 자기 이성으로 하니까, 성신을 의지해서, 성신을 의지해서 살면요. 그 느낌이 벌써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도 이게 기술적인 면을 뛰어넘어요 제가 뭐 지난 주간에 잠깐 어떤 영상 인간극장에 나오는 영상을 봤요 어머니의 그림이라는 영상을 봤요 거기 아들도 화가 어머니가 90이 넘었는데 화가야 어머니가 손으로 이렇게 물감으로 사과를 한번 그렸는데 그걸 너무 잘 그려 가지고 아들이 힘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여태까지 아, 어, 아,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치료그 전시회를 했는데 7천, 아들이 7전 7패 했다고 해요 <웃음> 그러니까 어머니 그림에 사람이 다그 색감 그, 걸 보고,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오나. 피카소 색감보다도 뛰어나다. 뭐, 이렇게 화가들이 와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90이 넘은 할머니가, 그, 저기, 무슨, 미술 이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상대적인 일반 예술 활동에서도, 그게 그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일반 은사를 통해서도 그게, 그게 꼭, 아, 뭐, 그 유명자한 그런 대학을 나오고 그런 방법론을 배워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감동을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더 뛰어난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가지고 참, 참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에, 에, 존귀를 더하신다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쓰셔가지고 강한 자들을 물리쳐나가죠. 참 우리는 못난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을 쓰셔가지고 세상에 실력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복음을 세워나가길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뭐 그들보다 문장력이 뛰어나겠습니까? 메모력이 뛰어나겠습니까? 무슨. 뭐. 그러나 그 우리가 주, 주님 성신을 의지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아름다우면 그게 향기죠. 오히려 저 세상의 그 냄새는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그리토인들 잘, 잘 머리도 부족하고, 뭐, 여러가지 방법론도 떨어지는 사람들, 그걸 쓰셔가지고 아름다운 향취를 드러내게. 그 스펙 음. 좋아하면 망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네, 그 절대 바울도 그리토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펙을 네. 자랑하지 않는 일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한마디를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 열매를 맺는 게 교회 안에서 더 빛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간 나온 분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너무도 빛나는 거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그런 게 자, 자연스럽게 나와집니까? 안되죠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말씀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어요. 뭐, 뭐,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어느 교회나. 여러분이 이 점을 늘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면 틀림없이 거룩한 교회로 선화하고 그리도의 지체답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강단에서 복음강설이 여상하게 들리도록 이 시대의 어두운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할 때 복음강설이 더욱 깊고 풍부하게 더욱 정순하고 바르게 전파되기를 구하는 신자와 교회는 틀림없이 그 전파된 강설을 풍부하고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걸 그 이제 부흥운동이라는 것이요. 뭐 부흥운동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그 그그 그 주님이 내신 방도에 전심을 다할 때그 준비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할 때 주님이 그걸 쓰셔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죠. 예. 그냥 아 주님이 일으키시고 시키, 시키고 어, 일, 일어나고 아, 안 일으키시고 싶으면 시안 일어나고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를 쓰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 잘 모르고 그래도 진짜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받고 전하면 그런, 그런 그리토가 드러내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드러나는 일이. 기도하겠습니다. 허루같이 나버지하나님또 오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이제 성신을 의지해야 함을 깨우치게 되었나이다. 마음을 다쏟고 성신을 의지해야 주님께서 그걸 쓰셔서 그 내리신 은혜의 방도를 쓰셔서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을 쓰셔서 이제 선한 결실을 되게 되는 줄 아옵나이다. 저희가 저희 책임도 하지 아니하고 이미 주어진 그런 주님의 방도도 소홀히 하면서 그다 흘러 떠내려 보내면서 우리가 그큰 구원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업을, 업을 성설이 없나이다. 늘 각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 누리면서 저희들이 존재로나 사역으로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에 더욱 주력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